이렇게 많이 와도 할건해야죠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트렌디한,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트렌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루밍족! 그루밍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전에는 뭐 외모나 이런 데에 뭐 여성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자도 꾸미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루밍족이라 하면 자신의 패션이나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저도 나름대로 네, 어느정도 자기관리, 그루밍을 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어, 남자들이 가장 신경써야할 점은 바로 털이라고 생각합니다. 털! 이라고 생각합니다. 털관리 사실 헤어스타일 관리라 얘기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드릴 것 같고 일단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털관리는 보통 수염 그리고 요즘 그나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특히 요즘같은 여름에 가장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 다리털!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눈썹, 코털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털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털이 진짜 많아요. 수염도 이렇게 카메라로 보셔도 이제 거무접잡한 거를 아실 텐데 수염 자체가 저는 진짜 온몸에 털이 많아요. 머리숱도 엄청 많고 시커멓고 그래서 털 관리는 사실 저 진짜 한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털 관리는. <웃음>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루밍 조기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지금 한3일4일안 미뤘거든요. 워낙 시험이 많은 편이라 여기 다 나서 다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다 연결돼서. 이다 어, I am Iron Man. 이렇게 보셨듯이 수염 자체는 어, 저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면도 자체가 제 수염이 문제인지, 제가 하는 방식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면도를 할 때마다 항상 피를 조금씩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어요. 전에는 제가 다리털이, 제가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 한번 찾아볼게요 진짜 많아가지고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반바지를 입어도 혼자 막, 혼자 막 검은색 레깅스 막 스타킹 신고 있냐고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진짜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밤에 보게 되면 시커멓어요 반바지를 입어도 긴바지 입은 것처럼 다리털을 저는 이제 트리머로 관리를 하거든요 트리머로 이렇게 하니까 5mm짜리로 짝짝짝 하니까 저는 저처럼 이렇게 숱이 많고 털이 이제 시커먼신 분들은 5mm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짧은데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털 이렇게 해도 맨다리가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앞에 보여드린 영상에 나온 다리 컨디션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원래 제 다리에 비해서는 진짜 뭐 아기다리 수준인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막 밖에 돌아다니고 막 이래도 큰별 문제 없을 정도의 길이에요 제가 워낙 다리 털이 원래 많아서 그렇지 이 정도면 진짜 나만의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보통 사람 다리 같아 보이니까 저는 합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은 코털 정리랑 눈썹 정리입니다 요즘 그루밍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눈썹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눈썹 문신도 하고 뭐 따로 정리도 따로 케어도 받으시고 이러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썹이 굉장히 진하고 진짜 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많아가지고 막 가운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운데도 막 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눈썹 정리하고 코털 정리할 때 필요한 거는 우선 거울 쪽가위 그리고 쪽집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눈썹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남성분들 이제 털 저처럼 털 많으신 분들 많이 붙어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거울로 계속 보면서 하나하나 뽑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아파서 이게 이제 뭐 로션이나 이런 거를 먼저 발라놓고 해야 안 아파요 이거 이렇게 계속 뽑아요 계속 뽑으면 진짜 어느 순간 거의 잡히는 게 없을 지경까지 뽑, 이제 뽑으시면 깔끔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 눈썹 라인 이렇게 눈가 끝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딱맞닿는 부분까지 하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 황금 비율이라나 뭐라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삐져삐져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쪽가 위로 이렇게 위에를 따다다다다다다 소 잘라서 이렇게 잘라주기만 해도 사람 인상이 이렇게 삐찌삐찌 이렇게 올라 있으면 되게 샤프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는데 예민해 보이고 민감해 보이고 이러는데 좀만 이 부분만 잘라도 되게 사람이 좀 순해 보이고 좀 유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라인이거든요 이런 라인 눈매 여기에서 딱 봤을 때딱 그냥 올렸을 때 눈썹 끝이 이제 딱 맺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그 정도 라인까지만 눈썹을 계속 뽑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눈두덩이 이쪽에도 털이 은근 있거든요 이런데도 뽑아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좀 깔끔해졌죠? 눈썹 정리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 뭐 어렵진 않잖아요 눈이랑 눈썹이 저지상이딱 크게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래서 눈썹은 진짜 꼭 정리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강추 이제 다음은 코털 정리예요 코털 정리 코털 정리 보통 많 하신 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 중에. 근데 저처럼 털이 많으신 분들은 가만히 방치해두면 털이 길어지고 두꺼워지고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털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지금 파나소닉 제품인데 이렇게 코털 정리해주는 기계들이 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하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털이 많다 했잖아요. 코털도 숱이 진짜 많고 코털이 진짜 두꺼워요. 이게 보통 털이 아닌 거야 이게 <웃음> 이걸로 하게 되면 너무 간지러운 거야 왠지 모르게 한번 해볼까요? <웃음> 그래 저는 이거 안 사실 안 쓰는데 딱 켜서 어네 생각만 해도 간지러워 어떡하지? 아 <웃음> <웃음> 이걸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이스스스 쉽게 쉽게 관리하시던데 어 저는 이거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조금 이거 보여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쪽가위로 이번에도 쪽가위로 쪽가위로 다 잘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제 보통 핸드폰 조명을 켜가지고 이 거울이랑 같이 따라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잡고 이걸로 코를 안에 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자르는 거예요 코털 <웃음> 관리는 정말 그냥 기계로 하면 이렇게까지 깔끔한 게는안 되거든요. 근데 쪽가으로 하게 되면 끝까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하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코털 특히 막 튀어나오는 거 솔직히 보기 안 좋잖아요. 코털이나 눈썹이나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합시다 우리도. 아 이거 코털 정리하는 거 보여드려도 되나? 조금 극혐이긴 하죠. 알고 보니까 저도 구름이 좋인것 같은데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편은 아닌데, 제 외모나 이런 거에. 이런 사소한 관리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루밍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네요. 나 그루밍족이었네. <웃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쪽가위로 코텔 관리할 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살집히고 막 피날 수도 있어서 조심 또 조심합시다.